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금손 셰프 최셔입니다 오늘 만들거는 캐릭터 쿠키 인데요 제가 평소에 유튜브 영상을 게임 캐릭터 위주로 올리다보니까 오늘도 게임 캐릭터 위주로 쿠키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료는 뭐 세목보다 많이 없어요 총 다섯 개밖에안 돼요 먼저 제일 중요한 밀가루 버터 달걀 이렇게 쿠키 반죽이고 그리고 이제 꾸미는 데 쓰는 이제 초코펜이 따로 있고 마지막으로 오늘 만드는데 가장 중요한 재료 이게 아이싱 칼라라고 제가제빵에서 이제 색깔을 낼때 식용색소 같은 건데요 이거를 써서 쿠키를 좀 이쁘게 만들어 볼 거예요. 버터를 넣어서 크림 상태로 만들어줄 거예요. 사실 이틀 전에 한번 테스트를 해봤어요. 이게 색이 먼저 잘 나오나 반죽이 뭐이상하지 않나 해봤는데 생각보다 괜찮게 나와가지고 혹시 몰라요. 그래도 제가 비율이 한 돼서 망할지도 버터를 조금 잘게 잘라줄 거예요. 버터가 잘안 크리마가 안 돼가지고 할일 잘하죠. 저이러서 요리 못하는 편은 아닙니다. 양말이요. 아 이거 양말 아니에요. 슬리퍼예요. 이거 <목소리> 그거예요. 어, 이게 버터가 뭉쳤는데 원래 처음에 뭉쳐요. 이거 많이 저어줘야 돼요. 저는 생각보다 무식한 방법으로 쓴 겁니다. 아, 그쵸? 뭐 무식한 방법이어도 만만게 있으면 됐죠. 적당히 녹았어요. 크리마가 조금 됐어요, 이제. 하나, 둘. 그쵸? 계란 넣으니까 훨씬 낫죠. 반죽은 손맛이야. 아 X X 아직 아니에요. X 아직 아니에요. 야, 이제 좀 반죽 스러졌죠 조금. 자 손에 안 묻죠? 이 정도면 딱된 거예요. 색소를 넣으면 맛이 달라지냐고요? 아니요. 색소 자체는 맛이 없어요. 딱 이게 색만 첨가하는 그런 느낌이지. 그거에는 뭐 맛이 있거나하진 않아요. 말이 딸기칩처럼 보이죠? 이거를 섞어주기만 하면 자 이렇게 빨간 색상. 이 정도면 쓸만해요 이제. 반죽 만드는데 거의 한 시간 가까이 썼네요. 앞으로도 점점 발성 성할 위향이 있냐고요? 글쎄요. 자주는 아마 못할 것 같고요. 오늘 같은 경우는 좀 특별한 날이니까 이제 곧 연말이다 보니까 뭐 이것저것 준비하는 사람이 많잖아요. 아, 물론 코로나 때문에 연말 모임 같은 거는 좀 자제를 하겠지만, 그래도 적어도 선물 같은 거는 많이 준비하잖아요.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그거 때문에 좀 특별하게 이렇게 방송을 켜봤습니다. 자, 맨 처음에 만들어 볼 거, 자, 오늘 1번 쿠키 한번 해보겠습니다. 반품대 안무 완성 어때요? 그렇듯하죠? 이거 조, 조용히 하세요 아직 완성 안 됐잖아요 이게 볼베입니다 뭔가 분노 조절이 잘된 그런 볼베의 모습 눈매가 되게 평온하죠? 티모 아니에요 전 티, 아까도 얘기했지만 티모 정말 싫어해요 기본 모양 얼굴 이게 끝싫어요야 역시 이게 얼굴 모양만 보면은 사람들이 딱 알아 아 어, 저런 왜 하필 브라움을 그렇게 입가는 거죠? 브라움 하면은 다른 특징 많잖아요 커다란 반패라든가 딱 우락보락한 몸매라든가 수염이라든가 그런 거 많은데 왜 하필 머리죠? 포르도 수염? 아 그, 맞다 그치 포르도 수염 있어야지 이따가 브라움 눈 같은 경우는 나중에 초코표를 할게요 이거는 이대로 한번 굽겠습니다 오, 라이즈요? 라이즈 너무 쉽지 않아요? 라이즈 자 라이즈 자, 거짓말하고 5천원에 드릴게요 하나 둘자 이거 라이즈 아 <웃음> 라이즈 참 쉽죠? 정말 효자같은 녀석이에요 이 라이즈도 쿠키 저기에다 더, 오븐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어, 어 벌써 다 왔네? 근 아즈레는 못써 봤겠네요 이거 조금 많이 부풀었어요 아들레가 어. 헐헐클 났다 뭐야 왜 이렇게 흘렀어 액체가 됐어 이렇게 베이가였던 건. 아, 그래도 나는 귀엽죠 그래도 이게 조금 실수를 했겠는데 나는 귀여워요 노랗게 생물체는 뭐냐고요? 놀랍게도 아즈레입니다 저처럼 금손이 되고 싶다고요? 여러분들이 막 이렇게 금손 금손 하시는데 솔직히 얘기하면 제 구독자 여러분들 중에서 저보다 금손인 분들이 더 많아요 뭐였지? 뭔소리야 아니, 아니 갈고리 하지 마세요 진짜예요 이거 자 오늘 봐서 어떻게 보셨는지 르겠지만 이 쿠키는 정말 드리고 싶은데 택배로 보내다 부서질 것 같아서 못 보낼 것 같네요. 다음에 제대로 된 쿠키가 된다면 이런 이벤트를 한번더 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번에 특별히 준비한 라이브가 여러분들에게 따뜻한 연말이 되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하고 연말이 지나고 나서도 따뜻한 새해가 왔으면 합니다. 그럼 메리 크리스마스!